10에 입지하고 30에 지학이라 20살에 뜻을 세워서 30살에는 배움의 뜻을 가졌더라 40에 부록하고 50에 지천명이라 40살이 되면 혹하지 아니하고 50살이 되면 천명을 알더라 이순이라. 60살이 되면 귀가 순하다. 귀가 순하다는 말은 60살이 되면 자식들 말을 잘 듣는다. 자기 고집을 세워봐야 연금이 없으니까 귀가 순해. 고집 세울 거 없이 하자는 대를잘 따라가면 된다. 곤방 20이 30이 되고 30이 40이 되고 40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20대는 봄과 같고, 30대는 여름과 같고, 40대는 가을철에 들어서서 50, 60대는 겨울철이 돌아오더라. 70 얘기는 없어. 70은 인생70 고래장이기 때문에. 50살이 지내가면은 60살이 지내가면은 한갑진갑이라. 한갑진갑이 지내가면 해마도 달라지고 70살이 될것 같으면 달마도 달라지고 80살이 될것같으면 날마도 달라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보름 기도를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좀 넘은 것 같아. 어... 내가 중된 제가 몇대 됐는지 생각하지도 안았었었는데 이번에 책이 나오면서 신문에 나기를 가과 50주년 기념으로, 법만경 예, 보살기가 나왔다. 신문 기자들이 나보다 어떻게 더잘 알아가지고, 예, 나를 그렇게 소개를 한걸 보고, 아이고, 내가 중된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는가. 그러고보니까 그래 한갑 진갑 다 지내고 내일보리가 이제 실습이 다 됐다 생각하니까 저기 너쪼그만 하던 비군이 아가 오늘 왔건데 에? 네가 이제 몇 살고 서른 살 넘었나 하이니 마흔 살 넘었다고 예. 혼만 하던 게 커가지고, 벌써 40살이 넘었다, 그래. 거짓말이지, 큰이 진짜입니다. 가이린 견성인데, 예? 내가 언제 때 견성이라고요? 내가 생각해봐도 지금 저그 형님들, 저큰 사람들은 애지 취급을 한다는 거라 지로. 애기 취업을 하긴 하는데 나이가 40이 넘었다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져 그러는지 요새는 참선하고 앉아서도 졸리지도않는다 그래 내가 벌써 나이 40인가 싶어 가지고 잠도 안 온다 그래 벌써 내가 60, 70인가 아닌 게 아니라 이 몸뚱이도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른 것 같아. 기운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거 법문은 무슨 놈의 법문? 많이 법문 해봐야 막그 뭐 소리가 그 소리고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별로 있는가. 어떤 사람이 죽어 가지고 연나절한테 가니까. 고방이 쫙있었서 저게 무신고방이냐, 음. 하니까. 그래. <웃음> 귀고방이 있고, 코고방이 있고, 입고방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게 무신소린 고 싶어가지고. 귀고방이라고 하는 데를 가봤더니만서도, 사람들 귀만 소복이 뛰다 나왔더란다. 일본에 가면 이총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 한국 사람을 잡아가지고, 조선 사람을 잡아가지고, 모아지는 다 뛰어갈 수 없고, 전부 귀만 뛰다가 거기다 이제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놨다고, 귀무덤이라, 귀무덤, 이총이라, 일본 경도박물관 옆에 갈까 같으면 이총이라고 하는 큰 경주왕릉 같은 그런 능이 하나 있어요. 그런 큰 무덤이 하나 있어요. 그 꼭대기에 탑도 세워놓고 그랬는데 그게 이총이라 이름이 귀자 무덤총자 귀 무덤이라 그런 말 근데 거기 설명서라 그렇게 써놨거든. 김진애한테 조선 원사들을 잡아 가지고 전부 귀무덤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일본 가서 제일 기분 나쁜 게 거기더구만. 왜놈들이 무슨 원수가 져 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귀를 그렇게 많이 띄다가그 귀무덤을 만들어 놓는 거고 싶어. 그런데, 염라에 있는 지옥을 가니까 귀만 소복이 뛰어나어요 어째 이렇게 귀를 많이 뛰어나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실천을 안 했다는 거라. 법문을 듣기는 잔뜩 듣고 막 팔만 대장경만 들었는데 하여도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귀만 마다 뛰어났다는. 한쪽 가니까네또입고방이라그러는래 입으로 주게리기는잘주게리는데 이건 실천을 안해 주둥이만 막히 돌이다가 더 서보이 갖다 놨더란다. 내가 스물여대 살부터 법문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삼십 아, 전에 법문을 할때 나를 애기 법사라 노신님들 나이 많은 신님들 법문하는데 같이 끼어 가지고 나도 이제 한몫 끼어서 떡 하니 아니, 법문을 하니까 아따 노신님들 보담마 나이 많은 어른들 보담 법문을 훨씬 잘한다고, 아주 애기 법사, 법문 들으러 가야 된다고, 법당이 니터지부리사더라고 애기 법사 소리 들은 제가 어저께 같은데, 나도 이제, 노신님이 되어버렸다. 그랬 그동안 법문한 거다 엮어놓으면은, 뭐, 법만정 이번에 다섯 권 만들었지만은 아마 오십 권도 더 많이 될 기다, 책이. 응. 음. 한칸 많이 해놓으니까네. 안한 얘기 할려니안한 얘기 할게 없어. 안 해도, 안한 해도, 안한 얘기를 골로 잡으려고 해도 별로 없고, 내내 다 하던 소리라. 그 전에 다 하던 소리라. 안 하던 소리 찾으려 하니 잘 없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이 또 죽어가지고 염라대왕한테 또 가니 갔는데, 염라대왕이 또 가니 부디면, 어? 이 사람은 아직 죽을 때가 모르는데 와 잡아왔노? 이라 그래. 이러니까. 사자가 있다 하는 말이야. 아, 다른 사람 잡아오는 걸음에 같이 잡아왔습니다. 그 무슨 소리, 그런 소리가 있노? 어? 이 사람 맹이 안적 짜들어 남았는데 와 이리 미리 잡아왔나 이래요 이사람막뭐 맹은 안적 좀 있긴 있는데 맹은 좀 남아있는데 밥이 없신다 이라거든 밥이 없이니 먹을게 없는데 뭐뭐뭐뭐우합니까아우아을 뭐 먹을게 그래없노래이 사람 배가 어찌 큰동 막 그냥 뭐 있는데로 그냥 막다 먹어버려 가지고 미리 땡겨먹어서 더 먹을 게 없으신다 이라 하거든. 그밥 하나도 없나? 당연히. 뭐 밥이고 뭐시고 뭐뭐뭐다 먹고 없으신다. 아니 그냥 쌀밥 말고 보리밥 같은 거뭐 그런 거 보리밥이 어디 있습니까? 보리밥이고 쌀밥이고 조밥이고 수수밥이고 뭐, 따질 것 없이, 먹을 건 그냥 싹, 니먹을버리나가지고 한참에 두 그릇씩, 시그릇씩 대리 먹어놓으니까네. 사람이 이 세상에 날 때, 니는 밤몇 그릇 먹으라, 딱 정해져 있다는 기라. 죽을 때까지 몇 그릇 먹으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뭐, 한참에 두 그릇, 시그릇씩 다 먹어놓으니까네. 먹을 게 있어야지. 없다는. 그럼 밥 말고 그라마밥 말고 뭐 다른 거뭐 먹는 거뭐 없나?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자도 뭐 고구마도 뭐 낭징호 호박까지 뭐다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거 참야아 살펴봐봐라. 그래도 뭐뭐좀 먹을 게남아있겠지 뭐. 안만 살펴봐도 다 없는데 뭐 이따가면은 저 솔잎밖에 없신다, 솔잎만 좀 남아신다, 이러거든. 솔잎이 났다나 묶으로아직까지 면이 멀었으니까 도로 보내주라 이러거든. 이제 사자들이 이제 끌고 나와가지고 할수 없이 뒤때문다깥으서 나와가지고 청 공청, 공청하면서. 아이 밥이 배따지가 얼마나 커가지고, 신랑은, 먹을 건다 먹어가지고, 그래, 뭐, 이제, 더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뭐, 다 됐다 싶어가지고, 끌고 왔더니만은, 에이, 참, 구찬해 죽겠네. 이거, 어째 이것도 이거 또 집에까지 또돌여다 주노? 이래, 뒤때문에 바깥에 보니까, 지거질이 참, 차... 상태 막, 예? 산 밑에 참, 그게 저기 동네가 보이거든. 아니면 거까지 데리다 주노마. 여기서 막 골차듯이 탁 똥방둥이를 차면 마 저까지 뚝 떨어지겠지만. 그래가지고 언덕 꼭대기 빼고 가도 이마는 야인들라야 가라 가마. 막. 막 발로 가지고 신랑은 덩 빼기를 막탁 똥방둥이를 차니까 내마 막 볼차듯이 들이 차니까 웅 날라가지고 그만. 저그집 앞에 와서 툭 떨어지거든. 그래, 막 깜짝 놀래가지고 깨 보니까 바로 저그집 뒷산에가 떨어졌는데 뒷산에 지금 모들랐고 땅을 파놓고 여러 땅을 파놓고 늘을 이렇게 딱 들이 놓는 그 찰나라. 그리고 꽃 이제 흙만 덮으면 끝나는 건데 흙 덮기 직전에 그만 느리 막와 움직이거든 움직이니까 오 이거 이게 죽었던 일이 살아났는가 없다 싶어 가지고 사람들이 느를 뜯어 보니까 뭐 살아났다 이 말이다 뭐 사은 사람을 갖다 묻을 수는 없고 뭐할수 없다 에이 이거 저저저뭐쌀 무리에도 좀 같다 미기라. 이게 갖다 놓고서려나면뭐면 뭐 민수하다 먹이고 뭐 먹이니까는 막다 흘려버리는 길에 안 넘어가. 아무걸 갖다 놓도 안 넘어가. 뭐 약도 안 넘어가, 뭐안 것도 안 넘어가. 응. 네. 안 넘어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네 뭐, 목구력으로 넘어가야 뭐 먹어지지. 입으로만 두르기만 하지 뭐안 넘어가니까 다 넘어 와버린다 이 말. 다 흘려버리거든. 아까가 염라대왕 앞에서 솔잎 솔립이 남았다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가걷겠다 솔잎, 솔잎 솔잎 솔잎 솔잎 자꾸 그랬거든. 솔잎을 좀 찌가 오느라 그래 알수 없으니까 그 가니까는 어 죽었던 사람이 솔잎 찌가 오라 가니까 알수 없으니까 그래. 솔잎을 찌다가 이제 콩콩 찌가지고 그 물로 이래 먹이니까. 공안 입에 꼴깍꼴깍 넘어가거든. 솔립사고 넘어간다. 아무라도 여름에 설사 날때 산에 가지고 솔립을 따다가 콩콩 찌가지고 물 조금만 붓고 이래야 콩콩 찌가지고 꽉 짜서 파란 그 솔립사고 물로 묵을 것 같으면 설사 같은 게 금방 맥힌다. 어? 솔립이 아주 그만. 설사 맥히는데, 솔립이 고마, 고마 아니라. 근데, 그거 자꾸 먹어도 이 사람은 뭐, 설사가 맥히지도 않고, 저, 저, 궁둥이, 뭐, 머시가 맥히지도 않고, 귀가 맥히지도 않고, 설립만 그래, 꼴. 다른 건 뭐, 아무것도 넘어가지를 않아. 죽을 때까지 막, 설립사고, 그 물만 그래, 이제, 묵고. 또뭐 산에 가서 배고프면솔잎사고막 뭐 우둑우둑 뜯어가지고 신랑 좀 씹어먹고. 그래 살다가 죽었단다. 그 사람 막뭐 미리 묵을 걸 그냥 다묵어뿌리듯이 나도 막뭐 법문을 갖다가막 뭐 미리 너무 많이 해버리가지고다해버려가 더할게 없어. 어, 아무, 뭐, 더, 뭐, 더, 뭐, 어, 할 법문이 뭐 있어야 말이지. <웃음> 저, 비도 오고 막 이러는데, 예? 뭐, 포럼, 법문, 뭐, 막 뭐, 뭐, 뭐, 뭐, 그만 둬보지, 뭐, 몇, 사람 오겄나 뭐, 이럴 때, 이만한. 또, 시구가 많이 오니까, 네 음, 얼굴에도 한번 치다보고 가야지 도와가지고 설 어? 아 큰신 없다 가면지적은 아무도 없대 그들이 들드리데 말이지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더라는 게라또 참내 그알수 없이 얼굴에도 이제 그래 내 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와 나와 놓으니까 내가 또 이제 또몇 어? 마디 또 하고 내려가는 스펙이 없고, 저 전라도에, 전라도에 가면은 담양, 담양이라고 여88 고속도로 가가지고 끝나는 곳이, 담양이라고, 그, <웃음> 대나무, 대나무, 이제 죽세공많이 나는 곳인데, 담양 국시라고 있어요. 승이, 승이 국시라, 담양 국시라, 고 국천봉이라고 부잔데, 또, 그 양반도 죽어가지고, <웃음> 그래 염라대왕한테도 또 갔더란다. 가니까 아 일찍 사자 월찍 사자 할 것이 마 저태에 와르르 달려들이면서 응단양 음? 국찬봉 왔다 부자가 왔으니깐네좀 얻어 묵자라고오 달려들면서 어? 국찬봉 어. 그, 뭐, 우리, 뭐, 좀, 주소. 좀, 뭐, 먹을 거좀 주소. 이라거든,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뭐, 뭐, 뭐, 줄게뭐 뭐 있어야 말이죠. 그럼, 뭐, 없어도, 당신, 고방에 그 가봅시다. 저쪽 방에 고방이 그 많이 있는데, 그큰 고방 하나를 가니까, 그래, 담양 국참봉이라 간판이 써져 있거든. 그 담양 국참봉 내 고방이라. 아유고 여기 내 고방이 여기 다 있네. 내 이름이 써붙여져 있네. 이또또 열고 보니까네. 고방 안에 며 한단하고 집 한단하고 몇개없더한다그큰 고방에 아무것도 없더란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또 가니 염라대왕 사자들이 여러 가지 왔다 이거 부자네들 수한 돼지 부자네. 예, 낭중에 돼지껍데기를 덮어 씨앗 뿌려야 되겠네. 예? 이리 평생 뭐 예? 자기 집 헛간에 와가지고 오신려면 거지 여자가 와서 아기 낳았는데 그래 집안단하고 며한 닭한 가닥 뺏기 준게 없구만 할. 솔직하다고 음. 돼지부자라고막 태태하고 막 알킹양 막 욕을 하고 어? 보작하고 실랑 다가버리거든그 그래 마지막에 그좀 나이 좀 지긋한 그 사자를 붙잡고 여보시오. 어? 날로 이렇게 원망하고 가니까, 나한테, 에? 내가 문초를 할 때, 에? 날로 갔다가 막, 저놈 줄이틀어라 하면 막, 날로 되게 펼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어, 거기서 뭐, 뭐, 뭐, 뭐, 뭐, 어? 패는 사람 마음대로지, 뭐. 어? 고부면 살살 때릴 끼고, 뭐. 미부면 막, 팡팡 때릴 끼고, 뭐. 그렇지, 뭐. 에. 아니, 내가, 이거 뭐, 좀, 인정을 써야 되겠는데, 에? 어디 좀, 돈좀꿀게웃겠느냐 이라니까. 이, 치다 보더만 그, 그래, 문서를 보더이면 담양이지요. 예, 예, 담양이요. 담양 바로 옆에 장성이라고 있네. 예. 담양 옆에 장성이라, 전라도 장성이라고 있어요. 장성 백장사가 있거든. 장성 백양사 그꼭대기에 운문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는데 그 운문암에 백운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기시 그 백운 스님 고방 아래 또 하나 지 가지고 낙성을 했는데 그 스님 고방 막꽉 찼다 그 아직 그 스님 고방에는 막 물건이 꽉 찼다 그 가서 좀 꾸라이라거든. 갈주소이라니까. 그래 대구 갔니다갈주인데 여기서부터 음? 백운신인 고방이라써놨는데막이 고방도 백운신 고방, 이 고방도 백운신 고방, 이 고방도 백운 막한 동네 같이 고방이 많은 게라 큰 농협 창고 같은 그런 고방이 막꽉 찼다 이 말이 그래 가 보니까 막그 고방에 그냥 뭐 마한게 곡식도 꽉 잡고 배도 꽉 잡고 돈도 꽉 잡고 전신이 고방마도 꽉꽉 잡다 이 그래서 거기서 돈을 천냥을 빌리고 쌀을 갖다가 천석을 빌리고 쌀 천석, 돈 천냥, 배 천자, 배 천필 이렇게마다 빌려 가지고. 자기 집 만석구이니까는 갚을 자신은 있다, 이 말이다. 그래, 빌려가지고, 그걸 막, 에? 그 사자들한테 막 풀어먹겠다. 막 풀어먹이고, 또, 체판관이라고, 판관이 있는데, 체판관은 문서제비라. 문서제비한테 또, 하니좀 듬뿍, 그래, 이제, 와이로를 썼다. 요새서 이랬더니만은, 재판관이 입이 막여기지째지거 좋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입이 잔뜩 째지되니만은 가만히 있어 보소, 이. 아, 좀, 문소를 갖다가, 어? 에이. 딱, 하니. 일곱 칠자 밑에다가, 공자를 하나 탁 치거든. 그니까, 러 네, 칠자가 막칠십이 되어본단 말이야. 대학 탁 들어가라, 이라 하거든. 그 염라대왕이 또 간, 이제, 그래, 이제, 자기 차례가 와가지고, 문서를 보더니, 어? 이게 또, 완전 모르네. 이거 한 1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이거, 이이 데리고 왔노. 이거 공짜가 하나 더 챙겨보니까, 네. 10년 더, 더 살아야 되겠구만. 와, 이게, 이기 저기, 미리, 이 데리고 왔노, 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또, 그 밑에 사자들이, 캬, 꼭 대왕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신다. 그 공짜를 못 보고,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더니만은 막, 아이고, 막, 도로 데려다 주겠습니다. 하고, 얼른 데리고 나와보거든. 그래, 도, 도, 도 다시 또 다시 살아났단다. 아래 국찬복명 거로. 또 살아났단다. 살아나가지고 보면 뭐 멀쩡한 게라 뭐 아픈 데도 없고 뭐 멀쩡한 게라 지금까지 꿈꾼게 그냥 뭐 전부 다뭐뭐 뭐 금방 금방 금방 있었던 일같다이말 죽었다 살아나던 찔러 식구들한테 아들아 돈 꼬방해가지고 돈 천냥하고 어? 배짜치 꼬방해가지고 무명배 천필하고 그래 쌀꼬바해 가지고 쌀 천석을 바리바리 실어라. 이래 가지고 모세 당나고 어쨌든지 말에다가 그냥 수십필 수백필을 실어 가지고 장성백양사를 간다. 장성백양사 운머나매를 가니까 참백운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계시는데이 이 신임은 한평생 옷딱한 벌밖에 안 입었어. 옷한 벌뿐이다. 누드기 한벌딱 뿐이다. 암만 신도들이 좋은 옷을 해다 줘도 딱 자기가 입지를 안해. 신도들 보는 데는 알수 없이 한번 이래 걸쳐 보고 입어 보고는 금방 다른 사람한테 보시하고 금방 다른 사람한테 보시하고 평생을 옷딱한벌 뺏기는 응 입는 일이 없고. 밥도 하루에 한때밖에 안 먹어. 아, 한대밖에안 먹어. 찬물도 아껴가지고 많이 안아 안, 안, 많이 안시는 기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끼고 모든 사람, 내가 아끼면 다른 사람이 쓴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아끼면 다른 사람한테 보시하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야. 아. 어떻게 해서 복을 짓느냐 뭐 가지고 복을 짓느냐 없는 사람은 아끼면 그게 바로 복 짓는 거라 어. 내가 알뜰하게 하고 내가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 음, 있는 사람은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 사람한테 보시할까 같으면 천배고 만배고 그게 이자가 붙는 거고 어. 없는 사람은 없는대로 그것을 다 알뜰하게 아끼고 이렇게 에? 하면은 그게 바로 그냥 누구를 따로 주지 아니하더라도 그게 다른 사람한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말이에 음. 이래서 이 신임한테 빚 갚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운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 나는 당신한테 빚준 일이 없다고 말이지. 에? 안 받으려고 하는 걸 그래, 이제 내가 염나대왕한테 갔었다는 얘기를 쭉 하냐고, 제발 스님이 이걸 받아주셔야 됩니다, 고. 아니까 원주심 몰러가지고 이거 어쩌면 좋겠노? 아이고, 우리 집 색깔이가 자꾸 무너지고, 집 새로 지어야 됩니다, 러니까 백양사 본래가 온문남이 조그마한 통을 터였는데, 그돈 천냥, 딸천석그돈 가지고 온문함을 새로 창건을 했다 온문함그 창근기에 그 얘기가 적혀져 있어요 하, 저 천주교에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응? 그 성자가 있는데 그 성자도 한평생 옷을 두벌 입지 아니하고 자기는 자기 절을 갖지 않고, 자기 교회를 따로 갖지 아니하고, 모든 물질을 천당에 갔다가 천당의 고방에다 예치합시다. 한평생 자기의 설교가 바로 그게라. 내가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천당에 갔다가 뭐다 예치합시다. 이몸뚱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은 다 오래 사는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음. 인생 칠수진 고래장이니까 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길고 오래가지 못한다. 그만. 아, 머자난 장래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물질을 에? 천당 고방에다 갔다가 예치합시다.